그래서 붙어줘라, 붙어줘라. 진짜 와, 지렸다. 진짜 가자. 아니, 적당히 좀 해. 와, 이거 나 설마 안 되나? 우리 음악이 필요해요. 음악이. 줄게. 줄게. Cheers! Cheers! 가자, 가자. 원투네요 감사합니다. 아, 자 하나 남았다. 진짜 하나 남았다.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했지만 우리 선택에 거적 대기 들어가자. 되어요. 오, 됐다. 아이고 산다경 감사합니다. 아이고 산다경 세번 많이 봐세요. 아이고 산다경. 아이고 세번 많이 봐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자. 그렇게 시작된 비아키스 노말 땅내 트라이 파티. 봉영이는 최대 11시간 트라이 파티 경험이 있다. 빡세기 갑니다 평평평 해라 거기 쓰세요 오오키 빨아 한바퀴 돌아야겠네요 파초흰검빨 들어가 나이스 어 다들 너무 좋아요 무려회오리스르탄 나이스 자검 내부 안전 끝! 오케이 가지와 8줄 남았습니다요 거의 끝나가요 이나부 쓰면 끄실듯 지금이다 어? 빗나갔어? 아니 어 빗나간거야 방금? 영줄 거의 다 왔어요. 나이스. 한 <웃음> 11시 접 12시 핀 뭐야, 12시 핀이왜나온거야 보라색 접 g 기야 보라색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m I'm g 버스 들어갑니다. 중에서 밀어버릴게요. 빨핀. 핀핀. 안녕! 리나부, 바로 갈게요. 안맞으면 나 운다 똥똥 <웃음> 어몽형 어, 어, 어. 네 11시 가야지 어디가 맞아라 맞았다 끝났다 버스터 나이자 강직한두사난열은 어쩔 수 없지 쓸만한데 쓸만할지도 걱정과 다르게 나름 잘 진행되고 있는 트라이 파티 상관문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